쿵푸어슬은 주성치가 직접 연출과 주연을 맡았던 무협 액션 코미디 영화입니다. 쿵푸를 향한 주성치의 열망과 뜨거운 애정, 애끓는 사심이 가득 담겨있는 격정의 세레나데이며 무협 영화의 고전적인 클리셰를 모레이타우의 철학을 담아 새롭게 각색 웃음과 액션을 모두 섭렵한 진선하고 짜릿한 작품이었죠. 쿵푸어슬의 원제는 쿵푸입니다. 그 어떠한 수식어도 부재도 없으며 그냥 쿵푸 하나로 모든 걸 찍겠다는 확실한 자신감이 드러나는 제목이죠 영화인 홍가권과 태극권처럼 실존하는 무술은 물론이고 김용의 무협 세계관에서 차용한 가상의 무술까지 등장 원화평의 화려한 액션 연출이 더해져 참기름 향 가득한 비빔밥처럼 맛깔스런 조화를 자아내는데요 특히 극 초반부에 등장했던 돼지촌 고수들과 도끼파의 격투신는 소림사 출신 배우인 석행우의 11호 담퇴 조지릉의 홍가 철성권 진지와의 오랑팔괘군이 등장하여 정통 무협 액션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각성한 아성이 보여주었던 도끼파 무쌍 씨는 현실과 비현실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과장된 연출을 이용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충격을 선사해 주었었죠. 영화 쿵푸허슬은 주성치의 역대 연출작을 통틀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작품입니다. 쿵푸에 대한 주성치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가장 그의 색깔이 진하게 묻어있는 오랫동안 공을 들인 퍼즐의 마지막 피스 같은 작품이죠. 주성치의 팬이라면 무조건 보셨을 작품이고 주성치의 팬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봐야할 작품 쿵푸허슬은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바람의 검심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작품들 중 가장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감독은 오토모 케이시 무려 5편이나 되는 시리즈를 혼자서 모두 연출 했는데요. 덕분에 시리즈 전체가 하나의 톤을 유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모든 작품의 균형이 잘 맞는 편입니다. 만화를 원작으로 한 실사 시리즈 중 가장 훌륭한 완성도를 자랑 하며 뛰어난 액션 연출과 깊이 있는 드라마 배우들의 포텐 터진 싱크로율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죠 주인공 히무라켄시는 비천어검류라는 신속 검술을 사용합니다. 무려 1인 전승으로 계승되는 가상의 고류 검술이며 현류를 아득히 뛰어넘는 최강의 살인검이라는 설정이 죠 원래는 비천삼검류라는 별 미친 삼룡이 같은 이름이었지만 다행히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쭉사용돼 왔습니다 말 그대로 속도가 생명인 5G 검술 로서 한꺼번에 여러 명의 적을 상대할 때 더욱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비천어검류의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호쾌한 몸놀림 날이 반대로 서 있는 역날검의 특징을 살린 묵직한 일격으로 정말 오지게 아플 것 같은 미친 타격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마치 만화를 찍고 나온 듯 찰진 싱크로율이 돋보였던 화려한 액션 원작의 팬으로서 이건 못참죠 강력 추천 신나게 때려 박습니다 레이드 시리즈는 가레데반스 감독의 본격 리얼 액션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막 날라다니는 진짜로 완전 찐 살벌한 19금 액션 영화입니다 주인공 라마 역의 이코 웨이스는 실제로도 인도네시아의 전통무술인 신라세 고수이며 역시나 가레데반스의 연출작인 메란타오라는 작품으로 본격적인 배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레이드 1편은 악당들의 요새를 급습한 경찰특공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시리즈를 다룰 때마다 늘상 하는 얘기지만 정말 액션이 미친 것 같고 그걸 보고 있는 나도 미칠 것 같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왠지 모르게 몸이 뻐근해지는 마치 내가 쳐맞고 있는 것 같은 개쩌는 타격감이 돋보이는 작품이죠. 러닝타임 내내 안구를 후려 갈기는 리얼격투의 진수 눈살이 절로 찌푸려지는 잔혹한 액션이 이 영화 최고의 감상 포인트랄까요? 아! 전에선 전작의 주인공 라마가 언더커버로 등장 이번엔 범죄조직의 뿌리를 뽑기 위해 잠입경찰이 되어 활약합니다 전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해진 스케일과 한층 더 박혀지는 액션이 신명나는 자진몰이 장단에 맞춰 염통을 미친듯이 후려 까주는데요 더욱더 처절해진 이코우에이스의 액션 다양한 개성을 가진 적들과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풍부한 볼거리가 햄 소세지 가득한 부대찌개 마냥 진하고 깊은 맛을 뿜어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또 필요할까요? 격하게 리얼하고 격하게 잔혹한 액션 그 어려운 콤보를 레이드가 해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 <웃음> 옹박 시리즈는 태국의 무에타이 액션 스타인 토니자의 출세작이자 태국 영화 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전설적인 작품입니다. 극중 토니자가 사용하는 무술은 실전에 최적화되어 있는 고대 무에타이라는 설정. <웃음> 때문에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토니의 움직임은 더욱 더 격렬하고 더욱 더 아프고 더욱 더 가열차게 그려집니다. 1편의 내용은 도둑맞은 불상의 머리를 찾기 위한 팅의 여정 아니 무쌍난무를 그리고 있는데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악당들에게 바람직한 참교육을 선사하고 퀵과 엘보우를 사용해 쓰담쓰담을 시전 급기야 조직 전체를 혼자서 괴멸시킨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만 놓고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토니자의 피지컬에 모든 걸 맡겨버린 궁극의 원맨쇼였죠. 다음은 옹박 두 번째 미션입니다 원제는 똠양꿍이며 옹박의 정식 소편이 아닌 일종의 아류작인데요 이번엔 잃어버린 코끼리를 찾아 떠난다는 오직의 심플한 설정 역시나 토니자에게 모든 것을 몰빵한 보여주기식 액션 영화입니다 영화의 캐치프라이즈는 차고 비틀고 꺾어라 그만큼 액션 하나만큼은 토니자의 모든 영화를 통틀어 가장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롱테이크로 촬영된 식당 결투 씬과 시리의 진술을 보여주었던 마지막 결투신이 매우 볼만한 작품입니다. 사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격투 액션 영화의 팬이라면 충분히 만족하고도 남을 정도죠. 이제 시절 토니자가 선보이는 오감만족 사이다 액션 오장육부를 후려갈기는 격정의 타이 마사지가 여러분의 심장을 사정없이 난타해드립니다. <놀람> 박터 레전드는 웅박의 정식 후속작입니다. 다만 스토리상으로는 전작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15세기의 태국 왕조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 판타지. 어김없이 뼈가 욱신거리는 하드코어 액션물인데요. 토니자가 직접 연출을 맡아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냈으며, 무에타이의 전신인 무아이보란을 기반으로 다양한 무술을 조합. 여전히 막강했던 토니자의 원맨쇼를 마음껏 물고 뜯고 맛볼 수 있습니다 후속작인 마지막 미션까지 총두편의 영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릴적 부모를 잃은 주인공이 해적단에 입단하여 무술을 수련 이후 부모의 원수를 갖고 복수를 완성해 나간다는 쏘 심플 베리 단순 완전 뻔한 내용인데요 어차피 액션 연출에 올인한거 스토리는 그냥 껍질채 까 잡수셨고 솔직히 액션을 빼면 남는게 거의 없는 정말. 너무 지루하고 흥노 재미인 영화였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션 하나만큼은 진짜로 죽입니다. <목소리>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극중 토니자가 구사하는 주요 무술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난파 무술인 홍각권이라는 것인데요. 단단한 맷집과 묵직한 힘, 무게중심을 낮게 잡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각권 특유의 움직임이 무아의 보람과 어우러져 독특한 시너지를 자아냅니다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본격 근육통 유발 몸살 끼운 액션 그밖에도 다양한 무기를 이용해 현란한 개인기를 일삼는 토니자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신나 보이는 유쾌상쾌 통쾌한 영화입니다. 5년 연속 무술 대회 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의 주인공 다음은 불세출의 액션 스타 이영걸입니다 어릴 때부터 무술을 단련해온 엘리트 출신답게 그의 동작들은 하나같이 매우 깔끔하고 절도 있게 그려지는데요 1979년 소림사의 주연을 맡으며 영화계에 데뷔한 그는 이후 다양한 액션 영화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90년대 최고의 액션 배우 중한 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영화 태극권 역시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Hurry! <laughs> 극중 이연걸은 소림사의 제자로 등장하여 철두공을 익히기 위해 머리를 단련 이 과정이 매우 흥미롭고 유머러스하게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 우습게만 보였던 무술이 이후 다수의 적들을 상대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글자 그대로 철두공, 왠지 병신같지만 멋있고 멋있지만 병신같은 충격과 공포의 명장면이었죠. 다음은 릭배송이 제작을 맡았던 프랑스 영화 키스 오브 드래곤입니다. 여기서 이영걸은 썩어빠진 부패 경찰과 맞서게 되는데요. 특히 후반부에 등장했던 경찰서 습격씬은 이 영화 최고의 백미, 무술감독 원규의 도움을 받아 이소룡의 정무문을 오마주했으며 17대1 베스트씬을 꼽을 때 절대로 빠지지 않는 최고의 명장면을 탄생시켰죠. 이연걸의 영웅에서는 더욱더 화려한 무기 스킬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톰파, 쌍절궁과는또 다른 느낌의 경파하고 호쾌한 타격감이 마치 양쪽 각막에 불파스를 들이붓는 느낌인데요. 이후 발차기의 달인인 우영광, 노해광, 예성이 등장 매우 신나고 즐거운 3대1 결투신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고수 3인과의 대결이다 보니 이영골도 밀리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바로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아들이 등장 이영걸은 무려 자신의 아들을 무기삼아 적들을 후려패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역대급 무기의 등장이었죠 다음은 명실공히 이연걸 최고의 작품 정무 영웅입니다. 이소룡의 정무문을 새롭게 각색하여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벽히 소화해냈는데요. 극 초반에 등장했던 검도부와의 결투신은말 그대로 참교육 그 자체. 중국의 도수치료를 통해 불량학생 선도에 앞장섰으며 정모문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홍구도장 격파실 이건 뭐 두말하면 입 아프죠 백문이 불여 일견 <목소리> 역시 레전드라고 불리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견자단은 현존하는 중화권 액션배우 중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홍콩의 액션배우 그리고 무술감독입니다. 정식으로 태권도와 우슈를 익힌 찐 무술가이며 실전 격투에 흥미를 느낀 뒤 종합격투기까지 선명. 영화 속에서도 가장 다양한 모습들을 연출해 주었는데요. 영화 정무풍운진지는 한마디로 견자단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1995년 견자단이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 정무문의 속편으로서 전체적으로 중화민족주의가 진하게 깔려있는 작품인데요. 영화의 주제와는 별개로 액션 신 하나만큼은 우주 존머 1차 세계대전 당시 나이프 하나로 무쌍을 찍는 레전드 장면이 등장하며 천산흑협이라는 부캐를 생성, 중력을 무시한 채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슈퍼 견자단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해도 이 작품 최고의 명장면은 아니나 다를까요 또 홍구도장 격파신인데요 이소룡에 이어 이연걸 그리고 견자단에게는 두번이나 개박살난 비운의 홍구도장 이정도면 홍구도장이 아니라 그냥 호구도장이라고 봐야겠죠 다음은 빅브라더입니다 여기서 견자단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모습의 색다른 다대일 격투신을 보여주는데요 주변에 있는 지형 지물을 적극 활용 마치 성룡영화를 보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을 자아내며 자신의 장기인 종합격투기를 접목 화려한 그래플링 기술이 곳곳에 양념을 쳐줍니다. 솔직히 영화만 놓고 보면 그닥 추천하는 작품은 아니지만 액션씬 하나만큼은 쌉 인정이었죠. 엔터 더패 드래곤은 견자단의 영화들 중 가장 유쾌하고 코믹한 영화입니다. 특수 분장을 통해 뚱보가 된 견자단이 등장하고 그와 반비례하는 날렵한 움직임이 매우 독특한 재미를 자아내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번에도 견자단은 성룡 스타일의 지형 지물 액션을 감히 이전보다 더욱 더 유쾌하고 깨발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액션은 여전히 지리고 여전히 화끈 뽀짝하죠. 참고로 이 작품의 원제는 비룡과강이고 비룡과강은 홍금보가 주연을 맡았던 1978년 영화의 제목입니다. 홍금보가 이소룡을 오마주해서 만든 비룡과강을 다시 한번 견자단이 오마주한 작품이었죠. 다음은 견자단을 논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바로 그 작품 연문 시리즈입니다. 영춘권의 일대종사인 연문의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사실상 엄청난 각색이 들어가 있는 대체 역사극이죠. 하지만 영춘권에 대한 묘사만큼은 이제까지 중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영춘권은 중국의 남파무술중 하나입니다.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혀 싸우는 초근접전 무술이며 짧은 단타 위주의 빠른 공격이 특징인데요. 다른 남파 무술과 달리 법법이 매우 좁은 편이고 목인장 수련을 통해 근접 기술을 강화. 거의 대부분의 기술이 손을 이용해 발현됩니다. 물론 당연히 발차기도 사용되지만 대부분 몸 아래쪽을 노리는 기습 타격 혹은 방어용으로 쓰이는데요. 영화 속에서는 다양한 관절기와 유술을 믹스하여 한층 더 다이나믹한 권격 액션을 선보이게 됩니다. 영춘권의 실전성과는 별개로 적어도 영화 속 영춘권은 <웃음> 국민 싸 <웃음> <웃음> <웃음> 성룡은 홍콩 무협 영화의 판도를 뒤바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원표, 홍금보와 함께 일명 골든트리오로 유명하며 코믹하면서도 아크로바틱한 액션으로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목소리> 성룡의 액션 씬은 한마디로 맛깔납니다. MSG가 살포시 가미된 존맛탱 액션. 적절한 와이어 활용으로 타격감 연출이 일품이며, 어, 컷 편집을 적게 하고 화면을 넓게 쓰으로써 배우들의 움직임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밖에도 피격 장면을 한번더 노출시켜 액션성을 높이고 전반적으로 스턴트의 비중을 늘려 보다 사실감 넘치는 액션을 보여주었었죠 지형 지물 액션은 성룡의 전매 특허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물과 지형을 이용하는 것이 그만의 특징인데요 여기에 코믹한 상황 설정으로 유머를 가미 독보적인 성룡표 액션을 구축해 나갑니다. 성룡의 액션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 그것은 바로 리듬과 박자입니다 성룡이 연출하는 대부분의 액션 장면에는 특유의 리듬이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박자를 타게 되는 신박한 상황. 야무지게 주고받는 신나는 주먹질이 마치 붐배 비트 위에 얹혀지는 메시의 랩처럼 맛있는 액션을 만들어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성룡은 예전과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와 사생활 논란 등더 이상은 쉴드가 안될 정도까지 무너져 내렸는데요 하지만 오랜 시간 우리들의 명절을 책임졌던 어린 시절 영웅이었기에 이번 영상을 통해 그때 좋았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 봤습니다 어차피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무술은 전부 허구이고 과장된 것입니다 그 어떤 대단한 격투가도 영화처럼 똑같이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없으며 이는 무술영화가 태동했던 1970년대부터 쭉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중국무술의 실전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과장이 심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차피 영화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같은 개오바도 용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다큐가 아닌 이상 과장이 없는 영화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영화와 현실의 차이 정도는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술영화도 엄연히 영화의 다양한 장르 중 하나입니다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와, 너무 멋있어 해 <웃음>